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캠핑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메랄드 빛이라서 해외에 온것 같은 바닥 분수가 나올 때 음악도 같이 흘러나오는데요 아, 여기 관리자 분께서 이선희 씨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국립공원에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캠핑가용 전문 채널 빵이네 t v 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빵이네 tv는요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채널인데 아무래도 구독자님께서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시다 보니까 여행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캠핑 영상도 계속 촬영하고 있어서 본연을 잃지 않게끔 캠핑 이야기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치가 멋진 바다가 캠핑장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제 점점 바다를 찾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캠핑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멋진 바다가 캠핑장 베스트 5첫 번째는 장호 비치 캠핑장입니다. 장호 비치 캠핑장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6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장호 관광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이라서 주변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 장호항 같은 경우는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말 바다색이 에메랄드 빛이라서 해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장호비치 캠핑장 주변에는 해양 레일바이크나 어촌체험마을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같은 강원 남북권 최대 해양관광벨트화로 다양한 지역관광을 즐기실수 있는 곳입니다. 장호비치 캠핑장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에 개장한 캠핑장이고 캠핑장 외에도 카라반이나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텐트를 치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는 오토캠핑장하고 일반 캠핑장이 있는데요. 먼저 오토캠핑장부터 보면 7.5m, 5m 사이즈의 데크 사이트가 9면이 있고요. 9m, 6.6m 짜리 콩자갈 사이트가 8면이 있어서 총 17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성수기 기준 4만원이고요. 일반 사이트는 짐을 날라야 하는데 오토캠핑장보다는 좀 작은 3.6, 3.6 데크 사이트로 17면이 있습니다. 아, 이용료는 성수기 기준 35,000원입니다.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총 4동이 있는데 6명에서 8명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성수기 6인 기준 24만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스파컨테이너 하우스는 시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저도 꼭 한번 묵어보고 싶은데 요거 예약이 정말 치열해가지고 쉽지 않더군요. 카라반 사이트는 2인용이 3대 있고요 4인용이 6대가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 2인용이 12만원 4인용에 16만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장호비치 캠핑장은 전체적인 시설도 깨끗하고요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정말 인기가 굉장히 높은 캠핑장인 만큼 예약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멋지? 바다가 캠핑장 베스트 5 두번째는 영덕 고래불 국민 야영장입니다 이 고래불 국민 야영장 같은 경우는 경북 영덕군 병곡명 고래불로 68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래불이라는 명칭은 고려 말에 목은 이색 선생이 상대산에 올랐다가 이 고래가 뛰어노는 걸 보고 고래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고래불 국민 야영장도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일단 캠핑장 바로 앞에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바닷가도 즐길 수 있고요 캠핑장 내에 있는 수영장도 있어서 즐기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가동되는 바닥 분수가 있어서 여름에 아주 신나게 놀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닥 분수가 나올 때 음악도 같이 흘러나오는데요 아, 여기 관리자 분께서 이선희 씨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는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이 흘러나오는 노래는 이선희씨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어쨌든 고래불 국민 야영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고래불 국민 야영장은 상당히 규모가 큰 캠핑장입니다 17만 5천 제곱미터의 야영 데크 110동이 있고요 오토캠핑이 13동, 카라반 사이트가 25동을 포함해서 총 148동의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캠핑장입니다 저는 야영 데크하고 카라반에서 모두 묵어봤는데 야영 데크는 짐을 날라야 되는데 이 짐을 날리는 길이 요 모래밭으로 되어있어서 카트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짐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라반은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요 커다란 그릴도 있어서 편안하게 쉬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성수기 기준 야영 데크가 35,000원이고요 오토캠핑 같은 경우는 4만원 카라반 6위는 16만원입니다 고래불 국민여가 캠핑장에 여름철에 가신다면 영덕 복숭아를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캠핑장 가다 보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숭아를 팔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 못지않게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치가 멋진 바닷가 캠핑장 베스트 5세 번째는 송주 오토 캠핑장입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강원도 고성군 주강면 동해대로 6090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송지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호수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주변에 송지호의 울창한 송림하고 동해바다의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을 가진 캠핑장인데 송지호 오토캠핑장의 최대 장점은요. 이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용객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전용 해수욕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프라이빗 해변하면 비싼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나 볼수 있는데, 캠핑장에서 프라이빗 해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주 오토캠핑장에 있는 고성군은 산하고 바다, 호수, 그리고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인데요. 주변에 왕궁마을이라든지 화진포, 통일전망대 이런 것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주 오토캠핑장의 시설을 둘러보면 크게 오토캠핑장 하고요 통나무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나무집은 야외에서 식사가 가능한 피크닉 테이블하고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고요 성수기 기준 7만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데크 사이즈가 기본 3m, 4m 사이즈의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이트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용요금은 성수기 기준 4만원이고요. 총 90개의 사이트가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송주 오토캠핑장은 프라이빗 해변하고 주변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이 많은 캠핑장인데 그에 반해서 단점도 몇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데크 사이즈가 좀 작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데크 사이즈가 3m 4m 사이즈라서 비교적 작은 사이트인데 리빙쉘은 좀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단점 두번째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타프를 쳐야 하는데 사이트 간격도 넓지 않아서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분전한 거리가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전한 위치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멋진 바다가 캠핑장 베스트5 네 번째는 하간포 오토 캠핑장입니다. 하간포 오토 캠핑장은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이라서 별도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캠핑장인데요. 충남 태양군 원북면 585-1152 다시 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캠핑장은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하간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국립공원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또 주변 환경이나 시설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가장 선호하는데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요 시설도 좋은 데다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캠핑장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예약 경쟁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간포 오토 캠핑장을 살펴보면 이곳은 하간포 해변에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인데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하고 캠핑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캠핑장입니다. 캠핑 사이트는 일반 오토캠핑장 하고 카라반도 있고요 트레일러 사이트가 각각 있는데 3m 4m 사이즈의 사이트가 84개면이 있고요 그 외에 카라반이라든지 트레일러 사이트 1 6면을 합쳐서 총 100개 사이트가 있는 대형 캠핑장입니다 하가보 캠핑장을 가실 때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나 솔향기길 이런 것들도 꼭 같이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경치가 멋진 바닷가 캠핑장 베스트 5 다섯 번째는 석갱이 오토 캠핑장 입니다. 석갱이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충남 태양군 원불면 황총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서서 소개해드린 하가포 오토 캠핑장하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석갱이 오토 캠핑장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캠핑장 중에서 유일하게 사설 캠핑장인데요 일단 입실시간이 11시로 일반적인 캠핑장보다는 비교적 일찍 입장할 수 있고요 퇴실시간도 11시입니다 이용시간이 다속인데 아, 이유는 정해진 사이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천안 독립기념관 캠핑장이었던 이서공 야영장처럼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크기로 사이트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석깅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구레포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산책로도 잘 구비되어 있고요 이 앞에 구레포 해수욕장에서 뭐 개나 조개 이런 것들도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동반 입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박에 3만원 이고요 캠핑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캠핑 행사도 종종 하는데요 저는 전에 고아우캠프때 처음 방문했었는데 뭔가 여기는 노지 같은 느낌도 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캠핑장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치가 멋진 바다가 캠핑장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빵이네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TV가 구독자님의 안전한 캠핑과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TV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